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기 전 또는 영상 중간에 나오는 광고 많이들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5초 스킵 가능한 이 광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유튜브 S 동영상 캠페인 만들기로 가능합니다. 유튜브 광고는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앞서 보신 광고의 이름은 t r 뷰 인스트링 광고입니다. 잠깐, 구글에즈의 계정이 아직 없으시다면 유튜브 광고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먼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글에즈 동영상 캠페인 생성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인스트링 캠페인 세팅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좌측 상단의 모든 캠페인을 클릭 후 캠페인 탭을 클릭하세요.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뒤새 캠페인을 클릭하세요. 목표에 따라 생성 가능한 광고가 달라집니다. 일반 툴뷰인스트링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 목표에 따른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를 선택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캠페인 유형으로 동영상을 선택 후 표준 구매 고려도를 선택한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캠페인 이름을 입력하고 예산 유형에는 캠페인 총 예산, 일일 예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일 예산을 입력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설정하는 모든 항목은 캠페인을 만들고 나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광고 그룹 이름을 적어주세요. 입찰가를 적어주세요. 최대 CPV 입찰가는 유저가 광고를 조회할 때 최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빈 공간에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URL을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설정은 인스트림 광고와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가 일치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스트림 광고 설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인스트림 광고를 선택해주세요. 최종 도착 URL과 표시 URL을 적어주세요. 이미지 컴페니언 배너 클릭 시 이동하게 되는 랜딩 페이지의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클릭 유도 문화는 선택 사항입니다. 유저의 클릭을 유도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활용하세요. 잠깐! 컴페니언 배너는 어떤 부분일까요? 5초 후스킵 가능한 영상 광고가 나올 때 바로 오른쪽 상단에 함께 붙어 나온 이 공간이 바로 컴페니엄 배너 자리입니다. 채널에 있는 동영상을 사용하여 자동 생성을 선택하게 되면 방금 보신 예시와 같이 채널에 있는 동영상 3개가 영상 광고와 함께 노출됩니다. 광고 이름을 작성하고 나서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누르면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들어진 유튜브 캠페인은 동영상 캠페인을 선택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툴브 인스트림 광고 운영을 응원합니다